추천주 결과부터 볼게요. 포스코 ICT 프리미엄 중장기 추천주였고 중장기는 말 그대로 길게 가져가면서 최소 50% 수익을 노리는 매매죠. 역별 끊고 박스 돌파 나와주던 자리에서 어, 느리지만 만원까지는 1차로 갈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박스 돌파하고 4개월 만에 급등이 나와줬습니다. 9천원 넘어섰을 때 로봇 친 사업으로 이전보다 더 좋게 본다고 리딩을 드렸고 그 자리에서 또 추가급등이 나오고 52주 신고가 유지해주고 있네요. 다음 모트렉스 역시 프리미엄 중장기 추천주고 역별 끊고 올라오던 자리에서 자율주행 관련주로 추천을 드렸습니다. 단기에 크게 올라왔다가 회색 박스 구간 여기서도 반복 추천을 드렸고 급등이 또 나와줬죠. 또 이후도 계속 추천을 드렸고요. 여전히 2파 중이다. 이게 1파고 이게 2파 2파 다음에는 3파가 나온다 이거죠. 해서 2파 중에 계속 추천을 추세 박스 내에서 드린 거고 이거는 1봉이고 월봉에서 봤듯 크게 추세 박스가 만들어지면서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때 추세 중앙에서 위로 가든 밑으로 가든 계속 모아가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노랑으로 바로 올라가주는 흐름이 나오면서 이렇게 추세 상단 뚫고 역대 신고가를 향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주요하게 추천했던 역별 돌파 초입자리 그리고 박스 자리 복습하시고요 다음 디스플레이 택 전기차 충전기 대장주죠 요때 상한가 나올 때 추격하지 말고 5000원 초중반 기다렸다가 눌림해서 하라고 말씀드렸고 5500원 저가 찍고 올라갔습니다 5500원만 주고 갔기 때문에 체결이 안됐을 수도 있지만 아무튼 60% 상승이 나와줬네요 다음 에코플라스틱 역시 동일하게 역배열 돌파 초입자리에서 추천했던 구간이 있고 뒤에도 역배열 끊고 올라올 때 추천 최근에는 전고돌파 할때또 추천드렸습니다 일봉 전고돌파 4,900원 정도에 추천드렸고 3일동안 50% 급등이 나와줬고요 지금은 이제 단기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고수와 보유자 영역이죠 다음 세아메카닉스 월봉 역배열 돌파 초입자리에서 추천드렸고요 여기가 다리고 여기가 무릎이죠 제가 항상 무릎에서 추천을 많이 드립니다 무릎 추천하면 어깨까지 가요 이렇게 어깨까지만 올라와줘도 30% 이상 수익이 나와줍니다 자, 어깨 머리 올라가면서 최대 60% 수익 나와줬고요 그렇고 이 자리가 비싼 자리가 아닙니다 초보자분들이 보기에는 비싸 보이지만 자꾸 여기랑 비교를 하니까 비싸 보이지만 사실은 실상은 추세를 돌리는 시작점이다 이거를 잘 숙지하시고 계속 제 추천주를 따라오시면 됩니다 여기서 비싸다고 착각하지 않기 이거는 1봉이고 박스 보여줄 때 박스 상단에서 반복 추천을 드렸고요 튀었다가 빠졌을 때또한번더 전기차 눌림 매수 반복 추천을 지속적으로 4월 내내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급등이 나왔고요 4월 5일 리딩 30%에서 50% 수익이 나왔지만 4848 반복매매 홀딩 유효하다 월봉이 역별 돌파 초입자리다 4월 11일 일봉 N패턴으로 반등 양호하다 양호하다는 매우 좋다는 뜻으로 매수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다음 현우산업 급등 나오고 어, 이때 추격하지 말고 4천원 중후반 눌림매수하라고 했고 4,000원 후반까지만 기회 주고 반등이 나왔습니다. 이유는 전고 돌파, 전고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또 돌파 매수를 반복해서 추천을 드렸고요. 최대 40%. 어, 요날 매수했어도 하루만에 21%. 시간의 상승 종목이었기 때문에 정석 반짝 상승 하락이 나와줬고요. 이건 분봉이고 시간의 상승이기 때문에 튀었다가 빠지는 전형적인 정석 패턴을 보여줬습니다 반짝 이렇게 시초에 크게 튀고 이탈할 때마다 분할 매도 하시면 돼요 가만히 들고 있지 말고 이렇게 분할 매도 분할 매도 분할 매도 하면서 수익 마감을 하는 겁니다 제가 주요 지지를 장중에 알려드리기도 하고요 이 지지를 이탈하면 매도 지키면 홀딩 하시면 돼요 이렇게 빠지다가 빠지다가 첫번째 이탈하고 두번째에는 반등이 나오는 경우도 있겠죠. 이런 경우는 남아있는 물량을 계속 끌고 가시면 되는 거고요. 현우산업 분할 매도하면서 최대 28% 210만원 수익 세아메카닉스 270만원 최대 48% 수익 이렇게 분할 매도하면서 끌고 가시면 수익을 극대화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삼성전자 월봉이고요. 이때 10만원 가려고 하는 광기를 보여줬었죠. 근 10만원 도달하지 못하고 빠졌습니다. 이렇듯 계속 들고 있지 말고 주가가 꺾이는 흐름이 보인다면 꺾이는 흐름이 보인다면 분할 매도를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내려갈 때마다 이걸 안 하면 손실 전환 당해버리는 거죠. 기회비용을 잃게 된다. 뭐 여러분들이 여기서 매수하고 뭐 나는 3년, 5년, 10년 이상은 가져갈 거다. 아예 애초에 장기 투자를 할 거다. 그러면 홀딩해도 상관이 없겠지만 그래도 굳이 이런 손실 전환을 당할 필요는 없죠. 매도하고 다시 또 밑에서 재매수하면 되니까 굳이 가만히 들고 있을 필요가 없다. 반드시 이렇게 하락시 분할 매도 해주시는 대응을 해줘야 한다. 내가 이 수익 반납을 당했고 지금도 손실 중이거나 번종권이다. 근데도 아무렇지 않아. 어, 멘탈이 그냥 편안해. 어차피 나는 뭐할 거니까. 5년, 10년 볼 거니까. 난 괜찮아. 이런 마인드라면 뭐 전혀 상관 없겠지만 대부분은 그렇지가 않죠. 이 하락 구간에서 괴롭다고, 머리가 빠진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장투 마인드가 없는 분들, 마음이 괴로운 분들 반드시 하락 시 분할 매도를 숙지하고 대응을 해 줍시다 또한 에코프로도 지금 제가 추천하고 단기에 82만원까지 크게 올라갔는데 얘같은 경우는 단 한번도 추세이탈이 없이 쭉쭉 올라가줬고 홀딩하기가 수월했는데 보통 이제 82만원까지 올라왔다 보니까 또 목표가를 100만원 100만원 이상 혹은 200만원 이렇게 높게 보시는 분들이 있을거란 말이죠 그럼 삼성전자를 그대로 대입하시면 돼요 삼성전자를 과거에 10만원 매도하려고 홀딩하다가 수익 반납을 크게 당했죠 그럼 에코프로도 100만원까지 홀딩하다가 수익 반납을 크게 당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100만원 도달하지 못하고 꺾이는 흐름이 나와준다면 그때 뒤에 삼성전자 보면서 이렇게 올라가다가 추세가 꺾인다 만약에 꺾이는 이런 흐름이 보인다면 그때부터 분화매도 분화매도 시작을 해주라는 거죠. 아직은 에코프로는 큰 추세를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6만 원대 내부자거래 혐의 향한가 이때 낙폭가대 기회다 악재가 기회다라고 강력 추천드렸고 전고돌파할 때도 추천드렸습니다. 이때 타점 숙지하시고요. 운 좋게 여기서부터 우다다다 올라가가지고 추세홀딩하기 매우 쉬웠고. 최근에 2억 수익 인증해주신 회원분도 있죠 코스모 화학 같은 경우는 이제 올라가다가 꺾이는 구간이 한번 있었죠 그러니까 여기서 분할 매도가 한번 이루어졌고요 네, 남아있는 물량은 추가로 더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남아있는 물량은 계속 홀딩이 가능했다 이런 식으로 이때 전략 매도 하지 말고 전략 매도 하면 뒤에 날아가는 거 보고 배 아파 죽죠 그러니까 분할 매도만 하라는 겁니다. 1차 분할 매도 시키는 대로 제가 늘상 하라는 대로 했으면 은 남아있는 물량은 홀딩이 가능했다. 다음 구형테크 최근 무료 추천주죠. 3일 만에 40% 급등 나왔고 얘도 시간의 상승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현우산업처럼 동일하게 반짝이 나왔습니다. 이건 분봉이고 이때 시간의 상한가 시초의 갭 상승 크게 올라가고 시가이탈 시가이탈하면 당일의 흐름이 죽는 거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역시 분할 매도 혹은 전략 매도를 해주셔야 되는 거고 주황 색깔마다 시가이탈, 저가이탈마다 매도를 해줬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계속 들고 있었던 분들은 또 여기서 정리를 했어야 되겠죠 다음 보로노이 크게 역배열 끊고 박스 상단 35,000원 돌파한 자리에서 50% 바로 크게 올라가줬고요 여기서 반복 추천드렸고 박스 돌파한 다음에 계속 행보를 보여줬죠. 고점 박스를 보여줬기 때문에 지속 반복 추천을 드렸고 단기에 크게 올라가줬습니다. 7월에 일정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매수하고 수월하게 홀딩이 가능했었고요. 다만 이제 100%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7월에 일정이 있다고 마냥 홀딩하시면 안되고 또큰 조정은 경계를 하면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선반영이 나왔기 때문에 마냥 끌고 가면 안된다. 다음 우리 산업 전기차 역배열 끊고 박스 돌파 나오는 자리에서 추천드렸고 단기에 20%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다음 유일 로보텍스 로봇 관련주 계속 작년부터 반복 추천을 드렸고요 이때도 추천드렸고 뭐 이때도 추천드렸고 오늘 또 추세 하단에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추세 하단 여기를 기준으로 딱 반등이 나왔죠 반등 나오고. 박스 돌파하는 자리에서 제가 장중에 언급드렸고 어, 여기서부터 16% 상승이 또 나와줬네요. 전고 돌파하면서 더 올라가줬고 다음 EV 첨단 소재 어, 최근에 미쳐가지고 엄청 올라가는 종목이고 갯매우기 초로 안착하면 주황까지 쉽게 간다 추천드렸고 박스 돌파 후에 상한가 그 다음 계속 추세가 나와줘서 홀딩하기가 수월했고 최대 340% 수익이 나왔습니다. 오늘 또 거의 하한가까지 빠졌다가 50% 반등 나오고 변동이 아주 크니까 고수와 보유자의 영역이죠. 초보분들 신규 관심은 끄시는 게 좋겠고 이런 타점들 제가 추천했던 타점들 복습에 주력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오파스넷 한동훈 관련 주고 이때 한동훈 이슈가 딱히 없었습니다. 근데 박스 돌파하는 흐름 차트가 이뻐지길래 추천을 드렸고 단기에 12% 상승 이유는 빠지고 또 역배열 끊어주면서 한번더 박스 만들어주고 박스 돌파 전고 돌파 하면서 크게 올라갔네. 오늘 장중에 1시 10분쯤에 만천원 정도 할때 여기 박스 돌파를 했기 때문에 강세가 나오고 있다. 언급을 드렸고 이때 추격 가능했죠. 박스 돌파 전고 돌파 자리 사점 복습하시고 여기도 11,500원도 정고 돌파 타점입니다. 이렇게 돌파할 때 매수가 가능하다. 그런 자리들 다 돌파 매수가 가능한 자리입니다. 다음 부방 오파스넷이랑 같이 추천했던 3월 초 추천주고요. 역시 박스 돌파 추천이죠. 이전에 초록색 윗꼬리를 차액실현이 아닌 매물소화로 분석을 드리고 2,400원 추천드렸고요. 3일 만에 30%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이유는 쭉 빠졌다가 오늘 또 반등이 한번 나와줬고요 다음 HLB 이노베이션 HLB 그룹주가 5월에 일정이 있습니다 5월에 일정이 있기 때문에 4월에 반복매매 및 홀딩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차트는 박스 하단에 위치해 있었고 하루 만에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밀리는데 박스 상단 기존의 박스 상단 저항이 이제 지지로 바뀌는 거죠 그 지지를 지키고 N패턴 반등이 나와줬고요 다른 HLB 관련주들은 10% 정도 약수익 정도 나오면서 박스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노베이션 홀로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나머지도 일정 매매 가능합니다 순환 강세 나올 수 있으니까 계속 다른 관련주들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보시고요 다음 4월 12일 시간의 특징주 다음 날 흐름 볼게요 화신 전공 시간의 상한가였고 현대차가 전기차 24조원 투자한다는 소식에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이 대거 상승이 나왔습니다. 고가 14% 종가 2% 정석 반짝이 나와줬고요 원익 피앤이 역시 같은 이유로 시간의 상한가였는데 고가 17% 종가 1% 정석 반짝이 나왔습니다. 이런게 전부 다시초에 반짝 상승하고 빠지는거죠. 앞에 봤던 현우산업 구형테크처럼 튀었다가 이렇게 빠집니다. 그때 가만히 들고 있지 말고 분할매도 해주시면 되는거고요 다음 대성파인텍 어 역시 같은 이유로 시간의 상한가 고가 12% 종가 1% 현우산업 앞에 봤던 추천주였고 역시 시간의 상한가였고 고가 21% 종가 4% 정석 반짝 품봉 튀었다가 빠지죠. 그때 분할 매도 분할 매도 분할 매도 하면서 수익을 챙기는 겁니다. 다음 오가닉티 코스메틱 시간에 9.8% 고가 23% 종가 11% 정석 반짝 나왔고 중국 경기 회복 기대감으로 국내 중국 상장 기업들이 최근 반응을 크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전주에 빠르게 제자리까지 내려올 확률이 큰 종목이기 때문에 관심을 끄는게 좋겠고요 다음 SM코어 시간에 7.8% 공급계약 체결로 고가 11% 종가 도합 모베이스 전자 전기차 관련주 시간에 7% 상승이었고 고가 16% 종가 마이너스 2% 정석 반짝 다음 하이드로 리튬 선앙 디스플레이 텍 어반 리튬 얘는 크게 상승 마감을 해줬고 하이드로 리튬은 반짝이었는데 다른 흐름을 보여줬네요 에코 플라스틱 KCS LG 바이오트로 다이나믹 디자인 에로티베큐, 에스코넷 세아메카닉스 세아메카닉스도 추천주였고 시간의 3%였는데 그래도 윗골이 남겼지만 크게 상승 마감을 해준 편입니다. 낮은 확률로 크게 상승 마감 신성 델타테크, 우리넷 이렇게 대체적으로 다 반짝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고요. 낮은 확률로 크게 상승 마감한 종목이 어반 리튬 세아 메카닉스 이렇게 두 개가 있네요. 또 한일 화학도 1% 2%대 시간의 상승이었는데 상승 이유는 명확히 없는 것 같고 낮은 확률로 상한가 세개 빼고 전부 다 반짝 상승 하락이 나왔습니다. 이 패턴을 숙지해서 시초에 잘 대응하도록 합니다. 분봉 보시고 튀고 빠질 때 가만히 들고 있지 말자 또한 신규 여기서 무리하게 추격하다가는 끌려 내려갈 수 있겠죠 보통 초보분들은 손절 못하고 가만히 들고 있으니까 시초에 급하게 튈때 추격하지 말자 다음 4월 13일 장중 특징주 볼게요 오후장의한동훈 관련주가 크게 상승이 나왔고 전기차 충전기, 자동차 부품, 로봇, 스마트 팩토리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를 한도훈 관련 주 총선 출마설에 이어서 대권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고 보파스넷이 대장으로 상한가 기존 추천 주였고요 오리콤 태양금속 부방 다음 로봇 스마트팩토리 관련 주 SK온 설립 추진 관련 T로보틱스 유일로보틱스 라운텍 디라유텍 유일로보틱스가 기존 추천주였고 다음 반도체 LG전자가 M&A 인력을 확충한다 이 이미지스, 텔레칩스, 펨트론, 제너셈, 넥스트 칩, 저스템 펨트론과 저스템이 기존의 추천주였고 50% 이상 크게 상승이 나왔죠 다음 리튬 전기차 배터리 중요성 언급 리튬과 니켈 확보가 중요하다 어반 리튬, EV 첨단 소재, 하이드로 리튬 미쳐가지고 계속 크게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특히 EV 첨단 소지가 오늘 엄청난 변동을 보여줬고 고점에서 위험하니까 신규 매수는 안하는게 좋겠습니다. 다음 자동차 부품 현대차 전기차에 24조원 투자한다. 세아메카닉스 현우산업 둘다 추천주였고 크게 상승. KB 오토시스 모베이스전자, 대성파인텍, 에코플라스틱 에코플라스틱도 추천하고 단기 50% 상승 나왔고요. 다음 전기차 충전기 전기차가 후재니까 당연히 충전기도 올라갑니다. 디스플레이텍, 엘바이오텍 유라테크, 피에스텍 디스플레이텍이 추천주였고 단기 60% 상승 다음 제약 개별 강세 일신바이오, 비보존 제약 클리노믹스. 요거는 개별적으로 한번 읽어보시고요. 다음 진단 키트. 최근에 암 진단 관련해서 상승이 나왔다가 또 원숭이 두창. 그 다음에는 엠폭스. 완전 종식은 어려울 듯하다. 위기 경보를 주의로 격상을 했다. 예, 진메트릭스 미코바이메드, 오 바디텍메드, 진시스템. 다음 개별 테마입니다. 이화전기, 슈프리마 아이디, 오가네틱, 코스메틱, 대한제당 모두 다 개별로 한번 읽어보시고요. 다음 4월 13일 시간의 특징주 테라사이언스 상한가 5월 26일 임시주총 있고 리튬 2차전지 소재사업 기대감 월봉은 전고점 돌파하고 2,600원 정도 돌파하고 52주 신 고가네요. 크게 보면 머리는 여기고 이렇게 전고 돌파해주는 새로운 시작점이 열렸습니다. 이때도 박스였고 이때는 돌파 실패하고 밀렸고요. 지금은 이렇게 돌파 성공하고. 새로운 시작점. 2600원 요쯤. 기존의 저항인 요 자리가 새로운 또 지지가 되는 겁니다. 여기를 지지로 주요하게 보시면 되고. 여기 매물 대는 10년 이상의 매물 대라서 이제 뭐 거의 매물이 없다고 봐도 되는 거고요. 현재 정보들파로 매물이 거의 없다 보시면 됩니다. 시간의 상한가로 3400원까지 올라왔고. 오늘의 종가 3,100원 1차 지지 보시고 다음 2,800원 지지 보시면 됩니다. 중간값으로 대칭 이렇게 넣어주셔도 되고 내일의 시가나 저가 1차 대응 잡으시고 3,100원 2차 그 다음 나머지 순차적으로 이탈마다 대응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는 장기 입형에서 반등, 장기 입형에서 반등하고 연고 돌파하면서 급등이 나왔던 타점 복습하시고요 다음 현대바이오 8% 코로나 치료제 임상 이상 결과 최대 4일 단축된다는 효과 확인 월봉은 크게 박스 보여주다가 돌파하고 급등 또 역배열 보여주다가 역배열 끊고 급등 이런 구간들에서 제가 추천을 드렸었죠 지금은 크게 역배열로 빠지고 있는 자리고요 여기를 끊고 올라서야 됩니다. 박스는 2만 원, 2만 8천 원 크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자, 1봉 최근에 글로벌 임상 3상 한다는 뉴스 뜨고 장전 뉴스 뜨고 갑자기 급락이 나왔고요. 밑에서 요렇게 작은 박스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시간의 상승으로 23,500원까지 올라왔고요. 23,500원 기존의 지지가 이 자리니까 아, 딱 지지였던 자리 이제 저항으로 걸리는 자리 맥점까지 올라왔고 위에 장기평 보시면 됩니다. 121선 그리고 1년선, 2년선 다음 또전고점 주요하게 네 개, 저항대 보시면 되고. 여기가 기존의 박스였고, 이탈했던 자리, 요 맥점 회복이 가장 중요한 거죠. 종가상 23,500원 안착이 중요하다. 만약에 맞고 떨어지면서 2만원 이탈하게 되면, 요 가격, 18,450원까지 또 내려오니까 이때는 만약에 또 밀리고 내려와서 2만원 이탈한다면 정리를 해주시는게 좋겠고요 아니면 아예 이렇게 큰 박스로 대응을 하셔야 되겠죠 다음 이화전기 5.9% EID 커플링으로 상승이 나왔고 EID는 2차전지 리튬광산호재로 급등이 최근 연일 나와주고 있죠 EID 바닥권에서 121선 저항, 121선 저항, 세번 저항 받고 네 번째 뚫고 이후 추세가 나왔습니다. 얘는 오늘도 변동이 크게 나왔고 단기 입평을좀 봐야 되겠네요. 15일선 최종적으로 지키고 반등이 나왔고요. 5일선, 11선, 15일선, 21선 이렇게 차례대로 이탈마다 대응하시고 지키면 홀딩하는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다음 이화전기로 와서 월봉 계속 역배열로 빠지는 상패차트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었고요 적자지속종목 동전주 상패위험이 있습니다 조심을 해야 되고 역대신저가 찍었다가 EID 커플링으로 급하게 반등 이런거는 또 금방 제자리까지 빠지는 흐름이 비일비재하죠? 이런식으로 크게 튀었다가 제자리까지 빠지는게 흔한 흐름입니다. 이번에도 잘 튀어주고 있지만 또 제자리까지 빠지는거 경계를 하셔야 되고요 시간의 상승으로 963까지 올라왔고 현재 5일선이 한참 밑에 있기 때문에 단기입평은 의미가 없습니다. 단기 평은 의미가 없고 장기 평 240일선 820 820이 단기적으로 가장 중요한 지지가 됩니다. 다음은 시가, 그 다음 120일선, 그리고 또 전날의 시가 이런 식으로 주요하게 4개 보시면 되고 저항대는 480일선. 1020원 정도 1000원에서 1020원 정도 가장 강력한 저항대로 보시면 되구요 또 지지가 241선 조금 밑에 있으니까 이제 주가가 963까지 올라왔고 오늘의 종가 909 909를 1차 지지 그리고 중간값 이렇게 하나 잡아주고 1년선은 3차 지지로 보시면 되겠네요 항상 과하게 급등이 나왔으면 제자리까지 빠지는 것도 빠르게 나올 수 있다는 걸 경계하면서 대응하셔야 됩니다 다음 주성 엔지니어링 5.4% 미국 스마트폰 제조사와 차세대 디스플레이 협력 기술 개발에 1조원을 투자했고 반도체, 디스플레이, 태양광 모두 강하다는 평가 최근 월봉은 역배열 끊고 바닥에서 박스 돌파하고 급등이 나와주고 있고요. 일봉 음, 고점에서 쌍봉 찍고 이탈한 구간이 있죠. 여기 고점에서 쌍봉 찍고 이탈하고 사망 다시 올라오는데 그대로 그 지지였던 자리가 저항으로 변하고 돌파 실패하면서 죽었습니다. 이게 회복하면 또 올라오지만 이렇게 막고 떨어지니까 계속 하방이 이어지는 거죠. 큰 추세가 여기서 죽었고요 여기 큰 추세 이탈하고 구름 속으로 꼬로록 그 다음 장기평 장기평 장기평 차례대로 빠졌던 흐름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 4 8 1선 있을거고 또 밑에서 한참 침체 구간을 거치다가 반년선 돌파 시도 반년선 돌파 한착한 다음에 거래량이 쭉 없다가 거래량으로 장기병 뚫고 추세가 나와주고 있고요 지금은 요렇게 고점 박스로 보시면 됩니다. 캔들 몸통 기준으로 11일의 시가 17000원 정도가 가장 중요한 지지고 오늘의 저가도 기준이 되고요 시간의 상승으로 19,000원 박스 상단까지 올라왔습니다 고점 박스 대응하시면 되고 위로는 2만원 윗꼬리 저항대 그 다음은 2,000원 정도씩 대응해주시면 되겠네요 2,000원씩 끊어가면 전 고점이 28,000원 정도 잡히고요 그리고 여기 지지였던 자리 여기는 22,000원 조금 위에 잡히네요. 현 주가와 단기 입평들이 가까운 지점에 있기 때문에 단기 입평 50, 1 15, 20 순차적으로 이탈마다 분할매도하고 지키면 홀딩하는 식의 단기 입평 대응하셔도 되고요. 하지만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기존 저항 대였던 17,000원 요게현재 가장 중요한 단기 맥점 지지로 분석이 됩니다 다음 홈센터 홀딩스 삼보산업 보강산업 홈센터랑 보강산업을 최근 추천드렸고 TK신공항 광주군공항 어, 두 개의 일정이 오늘 있었습니다 오늘 일정주로 최근 반복 추천을 드렸고 시간의 상한가까지 찍었다가 조금 밀리고 아쉽게 마감이 됐네요 최근에 월봉 역별 돌파 초입자리였고 일봉은 박스 자리였습니다 이렇게 월봉 역별 돌파 초입 일봉은 박스 월봉부터 자요 구간에서 역별 돌파 초입자리 그리고 일정 확인한 다음에 재료 일정 차트 두개 보고 추천을 드렸고 조금 올라온 상태 1봉은 이렇게 박스, 박스 구간에서 반복 추천을 드렸습니다. 조금 답답한 흐름이었지만 결국은 박스 돌파하고 또 시간에 상황가까지 찍어주고 4.9% 4 마감하긴 했지만 오늘까지 고점 경신을 해줬고요. 1450원 정도까지 올라왔네요. 건 정고점이 1500원이죠. 여기 기준으로 1500원 안착이 중요하고 그 다음은 여기 전고점 중간값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오늘의 시가가 21선이랑 겹치네요. 오늘의 시가 1310원 정도가 단계에 가장 중요한 지지가 되는 거고 그 위로는 기존의 저항대였던 여기가 박스 상단이 1360원 정도 여기도 1차 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차 지지, 2차 지지 그럼 3차는 61선, 4차는 박스 하단 1차, 2차까지만 보고 단기 대응하시는게 좋겠네요. 월봉이 역배열 돌파 초입으로 바닥권이기 때문에 길게 보실 분들은 상관없겠지만 단기 포지션은 내일 반짝할 때잘 챙겨주시고 다른 섹터나 추천주로 교체하는게 좋겠고요 자, 세아 메카닉스 월봉 역별 돌파 초입자리에서 추천드렸고 단기 이렇게 크게 갔죠. 전기차 이슈로 단기에 시원하게 가준거고 홈센터는 단기 재료 소멸 주의하면서 단기 반짝 장기로는 역별 돌파 초입으로 길게 가져가 봐도 괜찮을 것 같다 다음 보강산업 시외 2.2% 아 그전에 삼보산업삼보산업은 추천주는 아니었고 동색토로 오늘 역시 시간에 큰 반응 보여줬다가 4% 마감입니다 월봉 역배열로 빠지고 있는 자리 동전주네요 동전주니까 관심을 끄는게 좋겠죠 이렇게 최근 단기 박스 보여주고 있었고 시간의 상승으로 973 973까지 올라왔고 일단 60일 선 회복해주네요 상징적인 가격인 1000원 1000원 한착 중요하고 이거는 장기평 좀 넣어볼게요 어, 장기평상 1000원이 딱 120일 선 반년에 매물되네요 천원 한착이 1차로 가장 중요하다. 그 다음 위에 장기병 두개 보시면 되고 전고점이랑 480일선이랑 겹치는 자리네요. 다음 보강산업 같은 섹터고 월봉 역별 돌파 초입 박스 박스 살짝 돌파했죠. 홈센터랑 보강이랑 차트가 거의 똑같습니다. 일봉도 유사하고요. 비싸게 대응하시면 되고 얘는 이렇게 전고점 돌파하고 최근 박스 업그레이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고점 캔들 몸통 기준으로 7,000원 초반대에서 저항 받고 있고요. 위로 저항은 윗꼬리 하나, 다음 몸통 8,000원 초반대, 다음 윗꼬리 8,700원 이렇게 위로 세개 보시면 되고 추세선 지지는. 이렇게 지금 현재 이렇게 추세 박스가 만들어지고 있네요 모그린텍 2차전지 테슬라 관련주 4.6% 월봉은 17,500원 정도 전고 돌파 시도를 역대 신고가까지 찍었다가 이 자리에서 다 심사함이 나오고 있고요 큰 박스 오늘의 저가 17000원 정도 다음 밑에 상한가 시가 이렇게 두개 가장 중요한 지지로 보시면 되고 시간의 상승으로 18300원까지 회복 캔들 기준으로 이렇게 박스로 단기로 보시면 되고 꼬리 기준으로는 이렇게 큰 박스로 보시면 됩니다 고점 박스 대응하시면 되는 구간이고 19,000원 상한가 시가인 19,000원 정도 회복을 해줘야 이제 또윗꼬리 저항까지 시도해주는 거고 여기가 역대 신고가 가격이니까 박스 하단 이탈이 없으면 계속 힘을 보여줄 겁니다 고점 박스 대응하면 되는 구간 g n 원 에너지 4.6% 리튬 관련주 리튬으로 미친 상승이 나온 종목이죠 5천원 전고 돌파하고 빵 크게 열랐고 최근 좀 무너지는 흐름 5일선, 11선 이탈했고 15일선에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시간의 상승으로 16,600원 정도까지 올라갔고 요정도까지 올라갔고 5일선 17,700원 안착이 1차로 가장 중요 그 다음에 전고점 역대 신고가 가격 얘는 이렇게 고점박스를 보시면 되구요 15일선 13,000원 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13,000원 이탈하면 계속 크게 가짜 반등 주면서 무너질 확률이 크고 여기를 지켜준다면 어쨌든 요 박스 내에서 왔다갔다 하면서 또 역대 신고가 돌파 시도를 보여주겠죠. 과거에 여기랑 유사한 구간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도 15일선 이탈하면서, 고점에서 15일선 이탈하면서 죽었네요. 상한가 시가도 이탈하면서 힘을 잃었고. 15일선, 다음, 상한가 시가 이탈. 5일선 회복을 실패하면서, 뒤에 결국은, 가짜 반등 주면서 좀 무너졌죠? 회복을, 행보좀 보여주다가 결국 회복하긴 했지만, 고점에서 물렸다면, 반토막. 지금도, 음 고점에서 물리면, 반토막까지 빠지면 여기까지입니다. 만원 가까이 빠져요. 다 다이나믹 디자인 3.8% EV 첨단 소재 커플링으로 바닥에서 상승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상패 위기가 있었던 종목이고 거래지게 됐다가 쭉 크게 빠졌죠 바닥권에서 크게 오르던 구간도 있었지만 금세 제자리 금세 제자리 크게 튀고 크게 빠지고 최근에도 미친듯이 올랐다가 제자리까지 빠르게 빠지죠 뒤에도 한번 더 크게 오르는데 또다시 크게 빠졌고 이렇게 제자리까지 바로바로 바로 빠집니다. 지금도 뭐더 간다 하더라도 제자리까지 빠지는 거 경계를 하셔야 되겠고 지금 480에서 안착 실패하고 이렇게 빠질 수도 있는 거고요. 항시 제자리까지 빠지는 거 조심하면서 대응을 해야 되는 종목 보통 바닷권에서 재무가 쓰레기인 종목들이 이렇게 팍 튀었다가 팍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대응을 빠릿하게 잘 해주셔야 되고 이게 안되는 초보분들은 그냥 가든 말든 무시를 하는게 낫겠죠. 이런 종목들은 제가 추천을 잘 안드리고 사실 분석하기도 싫어요. 그냥 이런 종목들은 안보고 싶어. 아무튼 뭐 보유자분들이 있을 테니까 분석은 해야 되겠죠 적자 지속 종목이고 앞에 말씀드린 대로 큰 하락 조심을 하자 시간의 상승으로 3.8% 8500원 정도까지 올라왔고요 8500원 요 정도까지 올라왔고 480에선 9200원 정도 안착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안착 실패하면 이렇게 큰 박스 갇혀가지고 1년선, 2년선 사이에서 왔다갔다 할 거고, 이탈을 한다면 결국 이탈을 한 대, 만약에 하게 된다면 이렇게 이렇게 연차적으로 빠질 거고요. 단기익평 놓고 대응하셔도 됩니다. 5일선 7,500원, 11선 6,500원 정도, 15일선 5,500원 이렇게. 이탈하면 정리해주시고, 지키면 홀딩해주시고. 다음 대성 하이텍 신규 상장주 이렇게 역배열 끊고 박스 좀 보여주다가 올라오고 있고요 10월에 역배열 돌파 초입자리 무릎자리에서 추천드렸었고요 이때도 신규 매수 추매 가능하다고 말씀드렸고 손절가 8 0 0 0원 이탈이 없었기 때문에 8 0 0 0원 위에서 계속 반등이 나오면서 반복 수익을 줬습니다 8,000원 이번에도 지키고 올라왔죠. 이탈 없이 이때도 8,000원 지키고 올라갔고요. 8,000원 다음에는 7,600원인데 일단 8,000원 전철가 드렸고 이탈 없이 상승 여기 121선 저항 맞고 한착한 다음에 올라갔다가 또 121선에서 지지 반등 성공하고 올라왔습니다. 12,000원 전고 돌파 성공하면서 박스 업그레이드 해주는거고 캔들 몸통 14,000원 그 다음은 16,000원 정도 중간값으로 15,000원 지금은 요렇게 12,000원 14,000원 사이 박스 보시면 되고요 오늘의 저가인 12,800원 중간 지지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시간의 상승으로 13700원 정도까지 올라갔고 종가상 14000원 안착이 중요하다 이렇게 고점 박스 대응하시면 돼요 12000원 이탈하면 다시 밑에 박스까지 만원까지 내려오는 거 경계하셔야 되고요 다음 코스모 화학 기존 중장기 추천주였죠 2파 눌림에서 추천드렸고 3파가 진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시간의 3.4%. 과거에 HLB 1파 눌러주고 2파 자리에서 추천 드렸었고요. 1파 눌림 반등 자리에서 추천드렸고 2파가 나온 거고, 이제 2파 눌림 자리에서 또한번 추천드리고 3파가 진하게 나왔죠. 이렇게 같은 관점으로 추천을 드린 거예요. 엘리어트 파동으로 추천을 드린 거고, 일봉상으로는 2월에 역별 돌파 나올 때 제추천도 드렸고 목표가는 5만원 드렸습니다. 5만원에 전략매도 했어도 단기에 90% 수익 나왔고 하락시 분할매도 대응으로 추세 매매 했으면 1차 매도만 되고 나머지 물량은 쭉 여태 홀딩이 가능했고요 현재 고점에서 크게 윗골이 일봉은 살짝 추세가 무너졌습니다. 단기 2평 넣어봐야 되겠죠. 11선 지키고 반등이 나왔고요. 여기서 추천드렸고 자 5만원 올라갑니다. 전략매도 하던가 아니면 홀딩하다가 이렇게 이탈이 나오면 분할매도 분할매도 하라고 하죠. 이런 식으로 제가 분할매도 처음으로 준 가격이 4만원입니다. 4만원 이탈이 장중에 나왔기 때문에 이때 한 번은 분할 매도가 걸렸고요 나머지 물량은 또 추세가 닿기 때문에 홀딩이 가능했고 지금은 11선, 15일선, 21선 여기 기준 잡고 지키면 홀딩, 이탈함또 이전처럼 분할 매도 시작해 주시면 되는 거고 평단에 따라 대응은 다르겠죠 평단이 여기 미치면요거다 이탈해도 버텨볼 수 있는 거지만 평단이 여기라면 이탈할 때마다 가만히 있지 말고 수익 실현을 해주시고 다시 재타점을 잡던가 다른 종목 교체를 노려봐야 되는 거고요 또한 추격하다가 물렸으면 역시 이탈할 때 전략매도 고려해주셔야 되고 지금 워낙 고점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고점이라면 수년간은 본전을 보기가 힘들 겁니다 뭐 언젠가 또 회복을 하겠지만 기회비용을 크게 잃을 수가 있다 고점에서는 큰 비중을 들어가지 않도록 하시고 요런 바닥자리에서 공략을 잘 하셔야 되겠죠 시간의 상승으로 76,000원 정도까지 올라왔고 5일선 가격인 78,000 후반대 회복이 1차로 가장 중요합니다. 하락할 때는 11선, 15선, 일 21선 이탈마다 분할 매도 지키면 계속 홀딩이 가능하고 아직은 그래도 11선 유지로 큰 추세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에도 마찬가지로 지켜주고 있죠. 에코프로는 여기서 추천드렸고 쭉큰추세한 번도 이탈 없이 올라갔고요. 얘도 11선에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11선 지키면 홀딩하고 이탈하면 분할 매도하시면 됩니다. 에코프로는 6만원대에서 가장 강력하게 추천드렸고 전고 돌파할 때도 추천드렸습니다. 중장기로 추천드린 거예요. 그냥 추천한 게 아니라 중장기로 아주 큰 목표가를 드리면서 추천을 드렸습니다. 프로는 6만원대에서 가장 강력하게 추천을 드렸고 전고돌파 나오는 14만원 부분에서도 재추천을 드렸습니다 단타 아니고 스윙 아니고 중장기로 추천드린 겁니다 중장기 길게 보유하라고 하는 종목으로 추천드린 을 거고 이번에 추세 타면서 엄청난 보너스 수익이 나와줬네요 세로닉스 3.3% 코스모학이랑 같은 섹터 2차전지고 LNF 자회사죠. LNF도 중장기로 추천드렸고 크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세로닉스는 추천을 드리진 않았고요. 커플링으로 크게 상승 역대 신고가 찍었다가 15일선에서 반등이 나왔네요. 역시 동일하게 15일선 21선 이탈하면 대응해주시고 지키면 계속 홀딩이 가능합니다. 5일선 59,000원 정도 회복이 1차로 가장 중요하고 시간내로는 55,800원까지만 올라왔습니다 다음 신라젠 거래 재개 되고 3년상 정도에 급등을 보여줬다가 빠졌죠 이것도 음 기술적 반등자리 이렇게 내려온 자리마다 추천을 드려서 성공을 했고요 이 특성을 이용한거예요 특이 올라갔다가 3번의 세번 정도에 가짜 반등을 주면서 무너진다고 했죠. 요 구간에서 먹고 빠지고, 먹고 빠지고, 먹고 빠지고 했던 거고요. 이유는 여기 시가 이타라고 크게 밀렸습니다. 요 시가는 미래에도 이제 저항대가 됩니다. 가격이 8,400원 정도. 근데 아직은 먼 나라 얘기죠. 61선 회복부터 해야 되니까 61선 가격이 6,000원 종가상 6,000원 안착이 중요하고요 시간내로는 6,05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61선 회복이 1차로 중요하다 그 다음 정고점 7,000원 다음 위로 8,400원 중간값으로 이렇게 대칭으로 하나 넣어주시면 되고 7,500원 7500원 보면 되겠네요. 윗꼬리 가격이니까 지지 살짝 있었던 자리고 7500원 6000원 안착이 가장 중요하다 5050원 이탈하면 저 예약매도 하시는게 좋겠고요 여기 이탈하면 계속 신저가로 빠지니까 오늘 상승이 나왔던 이유는 고형암치료제 국내 일상 임상시험 계획 승인 다음 한주 라이트 메탈 2.6% 전기차 경량화 관련주 에코프로랑 아 에코플라스틱이랑 한주 라이트 메탈이랑 성우화이텍 이렇게 전기차 경량화 관련주로 추천드리고 단기에큰 상승이 나왔죠. 12일에 고점 찍고 살짝 무너지고 있는 중이었구요 5일선 6600원 정도 그리고 오늘의 저가 7060원 7060원은 1차 5일선은 2차 지지로 보시면 되겠고 3차 11선 6000원 그리고 이렇게 고점 박스로 보시면 됩니다 시간의 상승으로 7,300원까지 올랐고요 단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심하시고 제가 추천했던 타점 역배열 끊고 올라왔던 무릎자리에서 추천했던 타점을 좀잘 복습을 하시면 좋겠죠 그 다음 박스또 업그레이드하고 돌파하고 올라왔던 자리까지도 발, 무릎 무릎자리에서 제가 가장 많이 추천을 드리고 어깨까지만 해도 30% 수익 나온다고 했습니다. 이 패턴이 그대로 나와주는 겁니다. 무릎에서 어깨까지만 해도 30% 수익이 나와준다. 다음 TCC 스틸 얘도 2차전지 관련주 원통형 배터리로 미친듯이 역대 신고가가 나왔고 여기 전고점 돌파하고 15,000원 돌파하고 주세가 이어졌습니다. 그 전에 2만... 13,000원 정도 돌파했던 타점도 있고요 11선 이탈 없이 추세가 이어졌네요. 에코프로랑 마찬가지로 추세 매매로 여태 잡았으면 여태 수월하게 홀딩하기가 쉬웠고요 이제 5일선 오늘의 저가 10선 15일선 2일선 이탈마다 분할매도 하시고 지키면 홀딩하시면 됩니다 고점에서 이렇게 작게 박스가 만들어졌고요 시간으로 4만원까지 올라갔네요 캔들 몸통 기준으로는 이렇게 작게 박스 꼬리 기준으로는 이렇게 크게 박스 대응하시면 됩니다 고점에서 박스가 유지되고 있다 다음 금량 리튬 관련주 2차전지 에도 미친 듯이 올라가는 작전주고요 고점에서 물리면 피곤하겠죠 21선 처음으로 이탈이 나왔고 이때 21선 찍히고 반등 이렇게 고점 박스였죠. 박스 하단 찍히고 상승 또 고점에서 박스 만들어주다가 한번더 급등한 다음에 밀리고 있는 흐름인데 시간의 상승으로 7 2800원까지 올라왔고요. 21선 회복은 실패했습니다. 일단 21선을 다시 회복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오늘의 저가, 그리고 23일의 시가, 6만 천원 정도, 6만 천 원, 6만 원 정도. 여기 장대 안봉의 시가 종가가 겹치는 자리, 여기가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지지로 보이네요. 여기 이탈하게 된다면 60일 선까지 빠지는 거 생각하셔야 되고요.